자, 오늘 말이죠. 정말 중요한 꿀팁입니다. 아, 저도 막 이게 아, 방법을 못 찾아서 버릴 뻔했는데 이런 고무 같은 재질, 플라스틱인데 아, 이거 뭐 부드럽게 만들어주려고 만들어진 이 재질이 오랫동안 뭐 습도나 이렇게 햇빛이 안 통하고 그러면 좀 끈적여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걸 버릴까 막막 막 비비고 그랬는데 막 이상해졌죠? 막 거의 버려야 돼요. 그러지만 이걸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이 있다니다 바로 무수알콜. 무수알콜. 예. 초점이 안 잡히네요. 초점이 안 잡혀서 착잡보주는 예. 무수알콜. 예. 아무튼 이거. 자, 이걸 제가 이용해서 아까도 다른 카메라도 좀 닦아놨는데, 음, 런는 약간 이런 물티슈 재질 있죠? 예, 물티슈, 마른 물티슈 재질로 알콜을 딱본 다음에, 예. 요 부분을, 자, 오늘 자 닦아냅니다. 닦아내요. 자 이렇게 막 끈적이고 더러웠던 부분들 깨끗이 닦여지고 있습니다. 하, 놀랍습니다. 이거 이걸 알아야 돼요, 여러분들. 오랫동안 이 고무 재질 고무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이 오랫동안 있으면 이렇게 산화된다그러나 약간 끈적여서 어, 아, 이런 못 쓰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. 저도 집에 헬멧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것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중에도 이걸 카메라 저번에 잡았, 잡았, 잡았다가 끈적이고 막 손이 검은 때 생겨가지고 이걸 버려마려 한참 했는데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어, 끈적이지 않아요 일단 끈적이지 않고 때가 막 나오는 거야 끈적이지 않아요 물론 약간 저그 보호해주는 고무들은뭐 이제 없어졌지만 없어졌지만 끈적이던 흠적이던 물질들이 이물감 있던 물질들이 깨끗이 지었습니다 이제 촬영할 수 있죠. 이건 너무 꿇었네요. 어? 여기도 있네요. 아 역시 생각도 못했어요.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도 또 이렇게 닦아내줍니다. 다시 또 여기 서를좀 발라봐야죠. 예, 네, 악기 없이 축축합니다. 자어 이거 봐요. 깨끗해지고 있어. 야, 이, 이 방법을 알았다면 미리 이걸 깨끗이 닦아서 하, 사용하다가 카메라를 팔았을 텐데 지금은 팔기엔 너무 카메라가 꿇었네요. 깨끗해진다. 아, 진짜. 역시 사람은 알아야 돼요. 물론 이 고무 질감은 없어졌습니다. 이제 다 날아갔네요. 산화된 것 같아. 요 약간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이 됐는데. 한 닦아볼까요? 전반적으로 생각난 김에 닦아 봅니다. 정말 다 닦아볼게요. 오, 알코올 향이 막 납니다. 담배 피면서 하다가는 되져요 불납니다. 절대 조심하세요. 이 무수알코올은 수발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불이 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. 야, 깨끗해진다. 먼지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머 깨끗해진 거봐 이거 뭐야 진즉 깨끗 해서 팔을걸 이제부터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둘씩 팔까 생각 중입니다 깨끗이 닦아서 너무 많아요 자 보십시오 아까 끈적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깨끗해졌고요 뒤늦게 발견한 부분도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끈적임이 전혀 남지 않아요 와씨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. 이상 질차사 꿀팁을 나누는 즐거움 여기까지입니다.